얘 이제 보디어. 뭔같거든요 어디 어쟤가 아, 보인다. 어, 쟤네 걔네데그 루나 케이브 먹었던 애들. 걔네 요, 요 요시 걔네. 얘네도 루나 케이브 뺏긴 거 아니야? 글쎄... 저는 뭐딱 좋은 거. 전철천개 먹었어요. 자에서 뭐, 뭐야? 어? 오, 죽이는데 애들오 뭐야? 얘 놈이 쇼핑하고도 8 0이 어, 지금, 지원 필요해요, 지금? 에, 필요해요, 필요해요. 오, 쉣. 어, 어디서 쏘는 거야? 아이. 뭐야? 어디서 쏘는거야? 아아... 야투 젠투... 그거 괜히 아네? 아아... 문 열지 마요, 문 열지 마, 문 열지 마, 문 열지 말라 했어요 어, 이이 근데 없어졌지? 아마도요. 소탄 아, 음. 던졌을 걸요. 아, 쟤데 아, 아, 네. Always makes me a bit dizzy. <sighs> 밀렸네. 아, 밀렸어요? 걔 게... 아, 그럼 거기 언덕에 있던 애들이 애네 애들인가그 공화 뭐 포탄 네개네개있던데 이거? 안 내들 거 아니야. 뭐야? 뭐야. 네. 에크발죠 에크와죠. 아, 얘네 제네 제네시스 원 뭐냐? 2벌아 가지고 먹은 거 아니야? 수원했나 보네. 네 수원에도 그거 그 없잖아. 포인트야, could... 포인트. Never... 이러면 진짜 그 방법밖에 없어, 요 지던 메타. <웃음> 아니면 거기 가시려네 피오노드로 거기 에버 그 에버 베이스. 우리 나쁘지 않던데 숨어 살아야 돼 그냥 지죽은 듯이 <웃음> 힘을 키우.. 이제 지던메타처럼 이제 키, 힘을 키운 다음에 베이스로 그 다음에 뭐가 근데 숨어 살 때가 있나 요즘?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맛보기로 한 거고 뭐한 것도 없어 지금 어차피 테이밍하다 다 디져논 디져논 건데 어, 어 그렇죠. 근데 저 새끼들이랑 우리는 인연이 죽... 근데 우리 앞 진짜 발전이 지금 너무 늦어요 지금. 그렇기해